아니 왜 얘가 지금 내 얼굴을 다안보려고왜 기둥에 갈아서 갔다와서 껌 줄게 어 갔다와서 껌 준다니까 왜 거기 꼭 숨어 있는 거냐고 산책을 가자고 산책 가면은 갔다와서 껌 줄게 가자 가자 갔다와서 껌 줄게 껌 줄게 껌 준다 해도 꿈쩍도 안하네 재롱아 큰나는 너랑 같이 병원을 안가요 딴나가 너랑 같이 병원을 가지 그러면 큰나랑 같이 나가면은 좋은 일이 있겠지 큰나 딴나가 누워있으니까 우리 재롱이도 안 가요? 하지만 재롱아 그.. 기본적인 활동량.. 오, 오 그래 그래 오 가게? 가게를 결정했어? 가자 가자, 가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, 어제도 즐겁게 잘 했잖아. 별로 안 즐거워? 안 즐거워? 이게 무섭나? 이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? 다른 색으로 가져올까? 잠깐 있어봐. 이 색깔. 이거. 이것도 별로야? 오, 이, 이, 이. 아,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어? 아니야? 그러면 잠깐만 어휴. 이 색깔? 어허허. 제롬아 그렇게 산책하기 싫어? <웃음> 그냥 누워있어 너 지금 큰 나랑 지금 한시간째 누워있잖아 큰나도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누워있지 못하겠어 만약에 그냥 나 혼자 누워있는 거면 누굴겠어 근데 내 동생이 나 때문에 계속 누워만 있으면 왠지 내 책임 같잖아 집에서라도 좀 뛰자. 채령 일로 와봐. 그러면 누나가 재미나게 재미난 놀이합시다. 놀이활동. 알았어 알았어. 아 채령 이제 누나가 이거 신문지를 좀 찢어야 되거든. 잠깐만. 자 기다려보세요. 신문지를 좀 뜯을게요. 잠시만요. 아 엉덩이 좀 치워보시겠어요? 일단 엉덩이를 잠깐만 치워보세요. 아, 알았어요, 줄게요. 엉덩이 잠깐만 좀 씌워보세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우리 재롱 지금, 우리 재롱이 지금 짠나가 아파서 같이 무기력한가 봐. 그치? 계속 제가 자고 있으니까 누워서. 근데 재롱아. 그, 너가 이제 짠나가 아파서, 너가 이제 같은 마음으로, 응? 그러는 건 알겠는데. 됐어. 누나 이거 해줄게. 자. 아이고, 아이고, 미안해요. 이사 야, 하나, 아이고, 날렵하기 그지 없어. 하나씩 이렇게 넣을 거야. 하나씩. 응, 알았지? 하나씩. 기다려. 아이고 잘 기다리네 기다리는 모습이 아주 그냥 장군감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기다려요 아이고,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다 해간다 다 해간다 아이고, 맛있어. 하나 둘셋 먹네 잘 찾아 먹네 p m s t a i n g 잘했어? 아이구 잘한다 아주 그냥 개코네 개코 우리 재롱이 개코야 잘했어 잘했어 재롱이 재롱 재룡,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<웃음>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우리 이제 숨바꼭질 할까?